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실 때 메일 주소도 함께 남겨주시고요. 준호TV와 어, 지세이 오피셜 구독을 했는지 확인 후에 사니시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홍아 좋아 주아 홍아 네, 홍아 깜짝 놀랐어 진짜로 왜 아니 진짜로 아니 형 연예인도 맞고 너무 잘생긴 건 알고 있었지만 아, 아니 어, 오늘 지하주차장에서 만났거든 너네 그, 머리하고 머리 머리. 올때어어지 아니 왜, 왜 그런 거야? 대통 조금 가리 해봤는데어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아니, 아, 진짜 나 깜짝 놀랐어 너막 무슨 시상식 가는 사람인 줄 알고 나막표렸나잖아 어. 너무 대충 왔나? <웃음> 오늘은 가수 분이시고요. 오늘은 B.J. 아닙니다. 오늘 B.J.가 가수입니다. 아니시고 네. 가수 분이시고 진짜 이분이 라이브를 한다는 거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도 진짜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 그녀를 모셔보도록 하겠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나와두세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세요세요세요요 아, 네. 저기 <웃음> 대박 BJ홍빠님 이거 사인까지 있고 네. 오늘의 게스트 지세인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세인님 오늘 이렇게 회색 어? 색 입으니까 어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 온 뭐냐고 어. 시작부터 이 친구를 처음 보잖아요 네. 근데 네네. 홍빠라는 친구가 세이씨 진짜 팬이라고 얘기를 네. 네. 많이 했어요 음. 어떤 부분에서 홍빠가 또 이렇게 <웃음> 세이씨를 좋아했는지 아 세이씨를 처음으로 봤던 거는 사실 저 끝사랑 불러주셨을 때 네네. 네. 근데 그때 제가 원래 끝사랑이라는 노래를 왜 좋아했냐면 은 진짜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헤어지고 나서 사이월드 음. 부금을 했던 게 끝사랑 너의 사랑이 끝나고 네. 그게 끝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서 더 좋았던 거 아니야? 가볍게 본인이 먼저 본인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 가수 지지이고요 네, 예전에 보이스코리아라는 오디션 프로를 통해서 네, 인사 드렸었습니다. 아 초대해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채팅창에 덕질은 성공한다고. <웃음> <웃음> 시청자분들도 알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웃음>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빅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넘겨볼게요. 아우 예쁘자 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디요? 강원도 춘천? 춘천 그 어, 어디 쪽에? 남춘천역 그쪽? 아, 어, 아니요 뭔가 저, 너 지금 역할을 고 아, 그랬지 아그 기다려 봐 아, 아, 아. 저희 할아버지가 그, 그쪽에서 계셔가아 진짜요? 제가 그 30년간 거기 항상 그 명절에 갔던 그그 춘천이에요 30년이요? 네 제가 30살이거든요 아 정말요? 훨씬 어려 보이시는데 <웃음>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상내역이죠? 아네아 이런 것도 다검색하시는 되구나 오. 오, 친친가요? 어? 친친가요? 저음 은성 출신이세요? 네 저도 친친가요 나가셨었어요? 네. 진짜로? 어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아, 아. 근데 은상이시네요. 네. 아, 저는 네. 예선 탈락. 나도 <웃음> 아, <난또> 뭐라고? 깜짝 놀랐네. 활동네요. 다양하게도 생겼네요, 다 같이. <웃음> 아 근데 좀 그러네요. 아. <웃음> 네. 여기서 좀 이슈 됐던 게 네. 개인적으로 뭐가 있을까다 유명했겠지만 아무래도 보이스코리아가 음. 그때는 음. 네, 그렇죠 워낙 제... 인기 많을 때시즌또 네. 원이고 보이스코리아 그렇죠. 덕분에 지금까지도 활동을 음. 하고 있, 있는 거니까 형은 몰라 형이 몰라서 그러는데 지세희 님은 진짜 엄청 유명하신 분이야 진짜로 <웃음> 진짜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몰라 정말 엄청난 분이라고 이렇해봐 이렇게 잘 대접을 해드려야 돼, 알았어? <웃음> 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똑바로 하세요, 알았어? 대회에 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훨씬 잘하나. 아, 어. 그렇죠. 어, 네. 같이 야구를 했기 때문에. 뭐했어? 워낙 거의 매주 뵀죠. 그러니까 매주 꽤. 매주 만났다고요? 거의 네. 한 1년은 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거의 1년 동안 매주 봤어요, 매주. 네. 에, 소문을 듣기로는 그 아리아리에 네. 그 굉장히 이쁜 여성분들이 많다고 아, 들었는데 아, 많죠. 많죠. 그래서 그, <웃음> 그런거한번 얘기하면 팬들 그... 큰일 난다. 아, 그래? 나라 <웃음> <맞아> 그런다 이제. 혹시 <웃음> 어. 뭐여자들한테뭐 집착거린다던가 아, 뭐 그런 거뭐 전혀 저희, 없는 거 같아요. 어, 어, 아, 야 어차피. 아, 생각하는 줄 알고 지금. 아, 전혀. 없었어요, 아, 전혀 없었다. 어, 코치 그냥 코치님이지. <웃음> 아리아리에서 나 그냥 다 코치님이야. 그러니까 웃하는 코치님. <웃음> 어 내가 생각. 구독, 카메, 좋아요, 카메. 영상 영상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어. 보겠습니다. 와, 쟤 누구야? 이게 청소년 가요제. 음, 조금 우리가 듣는 음. 조금만 작게 예 네. 이게 무슨? 아 봐도 되나요? <웃음> 이르게 빨리 좀 넘겨야 되잖아니 네, 네. <웃음> <있었나>? 너무, <쉬는구나. 웃음> <웃음> 너무 많아서 듣고싶은 노래가 <웃음> 있다고 했잖아요. 나한테. 아 저는 대해주신 노래 중에. 어, 일단은 그 놀아줘 음. 그 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음. 이제 누나 버전으로 부르셨던 게 있어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오, 어. 뷰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뷰가 아. 엄청 많이 나오고 그거를 딱 들으면서 아 진짜 우리 누나였으면 좋겠다라는 크흡, 생각도 좀 있었어요. 누나 해드릴게요. 음. 그러고. 선곡 왔다. 그러면 그 형이라고 하지 말고 누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놀아줘요 형. 놀아줘요. 노래 형. 그거 조금 응. 불러 주실 수 있는지. 아 <웃음> 어. 네. 네 제, 이거 이거 아, 이거 내가 핀다. 라이브로 듣는다고? 무반주로? 어. 와. 무반주로? 음. 네, 반주가 없어 가지고. 더 음. 저, 음. 어. 추억할 테니 우와! 나 미쳤어! 야이 와! 진짜로 나소름들았어 거짓말 아니라! 아니, 오! 나목 뒤에 찌릿거렸어 <웃음> 지금! 와! 잡았다! 어쨌든 아,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웃음> 아 진짜 네. 너무 감사해요! 와 이거 영광이다 진짜로! 구독! 좋아요! 컴온! 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좀 길었잖아요 <웃음> 시간이? 근데 그래도 뭔가 되게 빨리 지나가지 않았나요? 그럼요! 노래도 뭐두 곡하고 어. 우리 별로 응. 길게 안 했는데 오. 진짜 금방 시간 가네요 그니까 러 어떠셨어요? 이렇게 또 나와 보셨는데 어 너무너무 응. 재밌고요 응. 또 이렇게 야구만 하다가 그러니까 또 이런 네, 데서 네, 이런 데서 보니까 더더 더 반갑고 응. 네. 진짜 엄청 엄청 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홍과님도 아, 아, 베스트 네. BJ 되셨으니까 더 아, 올라가서 그냥 아프리카 짱 먹으셨으면 좋겠다네 아,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응? 저도 유튜브 있어요. 응. 네, 1시간 아, 어, 어, 되시면, 맞아, 맞아. 아니, 지지이 어, 어, 어. 오피셜로 되어 있을 텐데 네. 다양하게 네. 이제 뭐운동도하고뭐다 하려고요. 아무튼, <웃음> 오늘 너무너무 네, <웃음> 네 감사했고요. 즐거웠고요. 네, 많이 호응해 주시고 네,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준호TV 그리고 홍빠님까지 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또 초대해 주세요. 아, 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